다시 엎드려. 맞춰. 나 <웃음> <자>, 엎드려. 맞춰. <받쳐. 웃음> 어디서 배운 거야, 그런 거네? 어디서 배운 거야? 하라나파. 야야야. 엎드려 어, 맞죠? <웃음> 신기하다. <웃음> 뭐 하는 거야? <웃음>